네 저희 먼저 사이트 검색 등록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쇼핑몰이 잘 검색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페24에 있는 운영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24 쇼핑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리자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와서 상점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상점관리에서 왼쪽에 있으신 운영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운영관리 메뉴에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카페24에서 최근에 이 검색엔진 최적화, 이 SEO 설정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랑 네이버를 대표적으로 사이트 검색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검색 등록을 하실 때어 여러분들 쇼핑몰을 검색하면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이 될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사이트 검색 엔진에 저희 사이트를 등록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검색엔진 최적화 SEO라고 하는 거는 이 검색엔진에 최대한 더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통페이지 s a o 태그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쇼핑몰 이름이 타이틀 태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쇼핑몰이 있다면 내 쇼핑몰에서 상단에 나오는 여기 이름 요게 바로 타이틀이고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 쇼핑몰을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네, 저는 도매 채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 사이트의 이름과 그리고 설명글 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검색엔진 최적화하는 요 부분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이름 타이트 태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대괄로 해가지고 몰네임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몰네임 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가 쇼핑몰을 처음에 상점관리라는 메뉴에 기본정보관리에 내 쇼핑몰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있는 쇼핑몰의 이름을 자동으로 가지고 가서 이곳에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쇼핑몰 이름을 만약에 바꿨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이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기본 정보 관리에 내 쇼핑몰 정보에 있는 쇼핑몰 이름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쇼핑몰 이름을 끌고 와서 사용하는 변수 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네임이 제가 리뷰 채널이니까 리뷰 채널이 앞에 들어가고 그 뒤쪽에 저희 쇼핑몰을 부르는 어, 캐치프라이즈 같은 거를 뒤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리뷰 채널 좋은 스토리를 담은 상품만 판매합니다 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쇼핑몰의 상단에 요 타이틀 부분에 나오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설명 글귀가 하단 부분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서 고객들에게 내 쇼핑몰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물건의 카테고리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처럼 명함, 디자인,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 전문 사이트 또는 뒤쪽에 쇼핑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어떤 고객이 명함 쇼핑몰을 검색을 했을 때나 또는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검색을 했을 때나 모든 검색어에서 쇼핑몰이 검색, 검색돼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디스크립션 부분은 수정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고 나시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방금 하신 타이틀 부분과 그리고 디스크립션 부분을 꼭 이렇게 넣어주셔서 구글과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일 것 같다라는 미리 보기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비콘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파비콘은 내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 상단 부분에 나오는 작은 아이콘을 얘기를 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모양이 지금 나와 있고 네이버는 이런 초록색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드라이브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고 자요게 바로 파비콘이라고 부르는 건데 파비콘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16 곱하기 16 픽셀에 ico 확장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10kb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파비콘을 만들어서 넣으실 때 로고를 넣으셔도 괜찮고 로고가 뭐 아직 없으셔서 글씨가 너무 길다 그러시면은 보통은 음 쇼핑몰에 제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마크로 만들어요. 네이버처럼 이렇게 n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어, 어느 정도 그 피토그램 같은 아이콘 형태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이트 중에서 플랫아이콘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플랫아이콘닷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한국어도 요즘에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여기 아이콘 쓰는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쇼핑몰은 의류 쇼핑몰이다 그러면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원피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원피스를 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이콘 편집을 눌러 볼 건데요 무료니까요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은 더 편리하시겠습니다 다시 원피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원피스 네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원피스 수영복이 정말 종류가 많군요 뭐 예시로 제가 이런걸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이런걸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아이콘을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다른 색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라디언트라면 그 해당하는 곳에 컬러를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료를 했다 또는 뭐 내가 여기에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좀 집어 넣어 주겠다 이렇게 흰색으로 좀 해가지고 넣어 주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좀 변경을 해서 다운로드 를 합니다 다운로드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png 파일로 16 픽셀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프리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다운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곳은 ICO 컨버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ICO 컨버터. ICO 컨버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우리가 PNG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ICO 변환, ICO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일, 그 우리가 파비콘을 쓸수 있는 아이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콘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ICO 변환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convertio.co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곳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파일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전에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열어서 PNG 이미지에서 ICO로 변환하겠다 해서 변환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가 ICO로 변환이 돼서 이제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작업하고 있던 우리 검색 엔진 최적화 메뉴에 ICO 파비콘 넣을 수 있는 이 칸에다가 이미지를 선택해 가지고 넣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 이곳의 아이콘이 지금 등록했는 아이콘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비콘은 생각보다 고객들이 내 사이트를 인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환하셔 가지고 파비콘을 꼭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비콘 하단에는 네이버 연관 채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네이버 연관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할때 다른 어, 관련되어 있는 그 SNS들은 또 어디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쇼핑몰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쓰리씨를 검색해볼까요 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사이트 영역에 요 하단부분이 나와야되는데 쓰리씨는 잘안 나오네요 다른 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에그코리아 라고 하는 회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연결을 해놨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최신 컨텐츠를 위쪽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으신 다른 채널들이 있으면 다른 채널들도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넣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 쇼핑몰을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홍보 채널 채널로 SNS 채널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네이버 연관 채널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이렇게 온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링크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반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반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한 3일 내에는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엔진 서비스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색엔진 서비스 연결이라는 부분 설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것과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글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가지고 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구글 서치 콘솔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요.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글 서치 콘솔 링크로 해가지고 들어가주신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첫 번째 이런 화면으로 보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속성 유형 선택이라고 해서 속성을 추가하는 메뉴가 나오실 겁니다. 이때 카페이십 쇼핑몰은요. URL 접두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내 카페이십사의 도메인 주소 한마디로 내 쇼핑몰의 주소를 얘기를 하죠.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ur 접도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랑 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속성 확인 중이라고 나오면 html 파일로 확인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html 파일로 확인하시는 부분을 사용하기는 저희는 좀 어렵고요. 요거 좀 닫아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은 다른 확인 방법에 html 태그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html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복사하라는 링크가 나오는데 이 복사 링크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카페1 4의 사용 여부에 구글 서치 콘솔에 사용을 해주시고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 다시 구글로 돌아와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속성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송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속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음, 지금 좀 전에 제가 리뷰 채널을 보여 드렸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사이트가 이제 곧 어, 구글이 여러분 사이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라고 하는 페이지가 뜨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뜨시게 되면 내 사이트를 웹에서 얼마나 검색을 해서 클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를 잘 퍼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몇 페이지 정도로 가져갔고 오류가 있는 페이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결한, 즉시 연결한 즉시는 이 화면이 뜨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시고 하루에서 이틀 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설정을 바꿀 게 있어가지고 어 간단하게 설정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사이트 맵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이트 맵은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서치콘솔 하단으로 내리시게 되면 고급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맵을 사용함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생성되는 데까지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생성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사이트 맵 주소가 나오는데 요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좀 전에 보셨던 이 사이트맵 추가하는 칸에다가 넣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내 사이트를 조금 더 구글이 잘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맵 등록하는 것까지는 꼭 같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실적이나 어, 내 사이트 잘 나오고 있나요? 라고 하는 내 사이트에 링크 주소를 넣어서 체크하는 부분 등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클릭이 되거나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도메인 적는 부분을 한번더 알려달라고 해 주셨는데 도메인을 적는 부분은 속성 추가에 있는 이 url 접두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고 내 사이트 주소가 여기에 음 있으면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HTML 태그로 여기 있는 메타 태그를 먼저 복사를 해서 사이트로 와가지고 여기에 서치 콘솔에 사용 여부 사용함 해 주시고 메타 태그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저장을 먼저 누르고 나서 여기 와서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하기 그러면 네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구글에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서 네이버의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웹마스터 도구라는 곳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어 사이트들이 쭉 나올 건데 혹시나 사이트가 없으시게 되면은 사이트를 여기에다가 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 웹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입력을 해주고 여기 옆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html 태그라고 하는 걸로 구글과 똑같이 이 메타 태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조금 전에 보고 계셨던 었 네이버에서 사용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여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메타 링크입니다. 자 메타 태그를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네이버로 다시 오셔가지고 소유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사이트 소유 확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가 등록이 되고 네이버에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가 검색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등록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있지 않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등록을 좀한지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시면은 검색이 되고 나서 고객들이 얼마나 나를 클릭했는가 이런 리포트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청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내 웹사이트가 안만 해도 자꾸 여기 검색 등록했는데 내 웹사이트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네이버야 내 사이트 잘 나오는지 확인 좀 해줘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웹사이트 수집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안될때 index.html 이라고 해서 이 링크를 첨부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은 여러분 사이트를 강제 수집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이버가 돌아가면서 이 해당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끌고 온다 한마디로 크롤링 해오는데 어, 바로바로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일단은 p 지 등록을 하시고 나셔서 요 웹사이트 검색 등록을 하시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도 사이트가잘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수집 요청을 하셔서 수집을 해 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여러분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이트 맵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웹사이트 사이트맵이 있다고 했죠. 웹사이트의 사이트맵을 이곳에서 복사하셔가지고 등록해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웹사이트에 사이트맵을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 어, 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 메뉴들을 좀더 노출시켜서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 게좀 전에 요 사이트맵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저 메뉴가 잘, 잘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웹사이트를 네, 검색엔진에 등록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SNS 공유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ns 공유 이미지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 부분에 sns 부분 이 있죠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그 블로그에다가 글쓸때 웹사이트 링크를 붙여 넣으면 이미지 뭐 이렇게 하나 딱 뜨면서 밑에 설명 글씨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 노출되는 거 본적 있으시죠 네, 그런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우리 쇼핑몰 주소를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 이미지랑 밑에 설명글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이 이미지가 오픈 그래피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OG 이미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넣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너비가 1200에 628 정도의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고를 넣어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한 장의 캡처를 해가지고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은그 주력 상품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미지화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요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 예신 아니지만 여기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가로로 사이즈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얘를 얘만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상세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캡처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또는 포토샵들 대부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고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넣고 나서 트위터가 있으시면 트위터 카드까지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고급 설정에서는 다른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꿀 게 거의 없어요 바꿀 게 없으신데 절대 손 대시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검색 로봇의 접근 제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이거 손 대시는 분들이 바로 있으신데요 보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별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를 우리 고객들이 모두 다볼수 있다 근데 디스 에러 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관리자 화면 그리고 api 화면 요거 두 개는 다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 검색 엔진은 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여기 내용은 건들지 말아주시고, 여기 밑에 여기 제가 여기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검색 엔진이 내 웹사이트를 퍼가게 하려고 이걸 넣어놨는데, 근데 웹사이트를 다음이랑 카카오에다 등록하는 게좀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가끔 바뀌더라고요.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사이트 한마디로 카카오의샵 검색했을 때내 네 웹사이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검색 등록 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음에 검색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웹사이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정보를 입력만 해 주시면은 어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등록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24에서 제가 뭐 아까 했던 메타태그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까지 검색 등록 하시는 거는 되게 쉽다 네, 요렇게 봐주시면 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요 창에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따로 없으시니까 어. 이렇게 메뉴들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음, 요거는 약간 추가 설명인데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만약에 어,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전환 추적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고를 돌리시게 되면 그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뭐 장바구니에서 구매하고 있는 구매 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전환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마케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넣어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가 어디냐면 지금 하고 있는 메뉴는 상점관리 메뉴에서 운영관리에 있는 검색엔진 최적화요 메뉴였는데요 요 메뉴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고급 설정이라는 곳이 있고 고급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거기 나오는 코드 직접 입력이라는 곳에 PC 쇼핑몰에 헤드 영역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코드를 여기다 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전원 추적을 해줄수 있고 저는 지금 페이스북 전환 추적하는 코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픽셀 설치 같은 것들도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픽셀을 설치해놨지만 원래는 픽셀 설치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전환 추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설치하시는 것은 다 이곳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세요. 따르게뭐 디자인 관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HTML 수정하시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은될것 같고요. 다 되셨으면은 각각의 메뉴들 별로 해서 저장하는 버튼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장하셔가지고 다 완료해 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카페이서 검색 등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